부엌 나간 김에 짜잔 육개장 사발면맛 포테토칩 궁금해서 사봤는데 오 라면 라면 뿌신 냄새나요 오침도오는 냄새에요 오! 맛있어 어 육개장 맛난다 와. 감자칩에다가 육개장 스프를 뿌려서 버무린 맛이에요 딱! 근데 프링글스만큼 막커나 어, 짜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거? 음, 세상 느낀다 라면 스프는 마법의 스프인가 봐음 이건 진짜 맛있다 오. 음. 이거는 과자 살때 다음에 또 사고 싶어요. 맛있잖아? 응,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다. 한개 깨작깨작 먹는 것 보다 입안 가득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이걸 먹고 있으니까 김치가, 김치가 <웃음> 먹고 싶네 <웃음> 김치랑 먹어야겠네 이건 그니까! 김치 땡겨요 약간만 먹고 와서 김치 라면 좀 먹어볼까? 김치 한입 먹어보고 <웃음> 음, 어울리긴 한데 좀 짜요 아니 조합 자체는 괜찮은 조합이거든요? 육개장 라면 맛에 김치는? 이, 이것도 이 조금 짭짤한데 김치도 좀 짭짤하니까 짠맛만 조금 줄이면 되게 잘 어울리는 맛이야 <웃음> 여러분 따라 먹어보세요 진짜라니까요 음와 근데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그냥 포테토칩도 맛있지만 라면 스프를 뿌렸으니 이게 안 맛있을 수가 있겠어요?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개 맛있는 거지? 왕왕 맛있는 게 되어버렸네 김치는 언제 먹어도 맛있구나 짜장면 근데 어이없는 건 조금 짜다는 생각이 들었지? 들어서 그렇지 과자랑 김치를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아요 아 이건 백김치랑 먹어야 되나? 단무지랑 먹을 거 그랬나? 음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웃음> 먹을 거면 백김치랑 드세요. 그러면 바쁘지 않아. 맛있다. 입까지만 해놔요. 이따가 잘 먹을 수 있지.